케어 아래 이거 케어한거 조금 만들어줬다 이렇게 보여 사람은 쉽게 만나지 않아 그리고 자기를 조금 드러내지 않아 가지고 있어 이성적인 면허 여자를 놓고 재는 게 많아 되게 여자 볼때 계산적이고 음료함이 들었어 구설이 어, 있죠 사람인데 여자도 하나 보이고 남자도 하나 보여 결혼을 할까요 결혼은. <웃음> 안녕하세요, 월라신당의 워라 워라입니다. 방가방가 처음에, 선생님 네. 영상 4개 올라갔잖아요 네, 네. 댓글 막 그런게 있었어요 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신경 많이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이이이엄이 엄청 엄청 어감사합사합 무슨 컨슨컨셉지가컨 지금 컨 컨셉. 주 컨셉 저희가 오늘 엄청 하나 엄청 엄청 엄청 엄 지금 머리 아픈 일이 있나봐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? 사람 때문에도 머리가 아프고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도 머리가 아프다 요렇게 나와 어디에 같이 휘말렸다뭐 이런 게 보여 성격은 어떠세요? 성격 되게 쾌활해 이거 쾌활한 거 조금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여 어 자기 원래 내성적이고 그런 사람인데 쾌활한 게 조금 만들어졌다 요렇게 보이고 지금 보면은 머리가 너무 아야해 신경 써야 할 일도 많다 요렇게 나와 이성적인 면은 어떻게 좀 보이세요? 이성적인 면은 어떻게 까다로운 같아 여자를 볼 때도 까다로운 같고 사람을 볼 때도 되게 까다로운 같아 사람은 쉽게 만나지 않아 그리고 자기를 조금 드러내지 않아 감추고 있어 감정선을 잘 감추고 산다 요렇게 나와 지금 옆에 누가 없을까요? 옆에 누가 있는데 조금 밀당? 썸? 막 요렇게 보여 왜 결혼을 그동안 안 했을까요? 자기 거 자기가 챙기느라고 바빴다 그래 결혼을 할까요? 결혼은 모르겠어 결혼은 하기할 건데 조금 늦던지 그럴 것 같아 지금 당장은 안 보여 뭐인연은 있어 근데 결혼에 있어서 되게 신중한 사람이다 요렇게 나와 홍기를 한번 놓쳤다 요렇게 보여 일적인 면을 좀 어떻게 보이세요? 내년 조금 초반 3, 4월 가서 조금 괜찮다 그렇게 보여 지금은 그냥 지지부진하게 보이고 원래 하던 걸 계속 하든지 지금 있던 자리를 지키던지 요렇게 보여 지금 뭔가 하고 있는데 응. 그거는 조금 어, 괜찮을 것 같아. 후반부터 더 괜찮을 것 같고, 내년 초반 되면 아까 3, 4월 요쯤에는 더 괜찮을 것 같아. 프로뭐 이분 뭐 구설이나 뭐 이런 거는. 어, 구설이 있죠. 사람 때문인 것 같아. 사람인데 여자도 하나 보이고 남자도 하나 보여. 여자 쪽으로 볼 때는 조금 애정, 여자, 연애, 요런 게들 보이고, 남자는 그냥 친한 사이였는데 좀 인간관계에 대한 구설이 조금 들어와. 사이가 틀어졌던지 조금 삐끄러졌건지 그런 게 조금 있어. 그 이분 누군지 알려드리 근데, 갑자기 그러는데, 동자가 그러는데, 삐뽀삐뽀? 삐뽀? 삐용삐용? 뭐야, 경찰차야? 관제가 조금 보여? 경찰차가 보인다는 말씀이시죠? 응, 응. 이분, 김래원 씨거든요, 배우? 그 잘생긴 사람 아니야? 근데 이분 드라마 하는데, 응. 역할이 경찰이에요. 아, 아. <웃음> 오나 깜짝 놀랐네 <웃음> <웃음> 잠깐x2 잠깐. <웃음> 그래서 그게 보였나봐요 아 삐뽀 삐뽀 막 삐용삐용 그러는데 경찰차가 와서 그럴게요 윌리언씨가 아, 아. 아. 지금 사실 결혼 안 했어요 <웃음> 여자를 놓고 재는 게 많아 여자를 놓고 재는 게 많고 되게 여자 볼때 계산적이고 음유함이 들었어 솔직히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은 결혼보다 연애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만약에 결혼을 만약에 늦게라도 한다면 좀 의무적인 게 들었다 요렇게 보여 결혼보다는 연애를 더어 선호하는 스타일이다 그렇게 나와 선파는 분 있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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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초년은이 제일 좋았어 하이틴스 타라스 거기서 좀잘 잡아야 되는데 자기도 자기 모르게 툭툭 뱉은 말에 구설을 많이 탔어 악의적인 건 없는데 이거 말을 조심해야 돼 언론에 나가면 말을 조심해야 된다 그러잖아 근데 생각지 않게 그냥 자기는 이제 업이 돼서 이렇게 팍팍팍 이렇게 말을 한 거야 근데 그게 사람들을 물어서 그거를 문제를 삼는 거지 작년부터 지금까지 힘들었어. 근데 지금 시작에물거를잘트면 올라가는 자리가 있어. 아까 3,4월이라 그랬지? 그때쯤에 올라갈 수 있어. 드라마를 하고 있어요. 더잘 돼. 음, 잘돼좀 사람들이 조금 그게 있어 지켜보는 끝에 이제 마무리의 빛을 바란다 요렇게 아, 김혜영씨는 언제까지 좀 연기 활동을 좀 할까요? 연기는 계속 할것 같아 이 사람이 연기를 내려놓지 못해 근데 문제는 연기를 하더라도 자기가 그걸 잘 잡고 가야 되는데 앞전처럼 그렇게 그런게 들어오면은 다시 나오기가 힘들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 남자 여자 구설 하나씩 있다고 하는데 음, 음. 어떤게 더 커요? 여자 그러니까는 자기가 갖고 있는 여자 문제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일이 있다 요렇게 보여 근데 막 그렇게 크게 뭐 요렇게 리스크가 되진 않은 거 같아 덮어지는 게 보여 보면은 사람들이 조금 자기 힘듦을 이겨낼 때 너무 힘듦에 갇혀서 좋은 걸못 보는 게 많아요 힘듦을 좀 묻어 두고 조금 다 이런 기회를 잡아서 더잘 되고 그리고 잘된 사람들한테는 좀 박수를 쳐 줬으면 좋겠어 음 너무 비난만 안 했으면 좋겠어 <웃음> 선생님 그.. 아니 야 <웃음> 선생님 김래원씨 그 해바라기 왜뭐 하세요? 해바라기 몰라 나 해바라기 아까 김정은씨 빡빡이 나 드라마인줄 알았네 아, 들어보셨으면 응. 알텐데 한번 해봐봐 해봐봐 어 이걸 하라고요? 제가? <웃음> 응, 해봐봐 <웃음> <웃음> 이거 잠깐 <창피한데>? 내가 <웃음> <웃음> 지코가 많이 따라요뭐다 가졌.. 써야만 했었냐? 뭐그 뭐. 그런... i 다 가졌어야만 했었냐? 막뭐 이래? 뭐? <웃음> 있잖아요. 꼭 그랬어야만 했냐? 뭐꼭 그랬어야만 했냐? 이러면서 sure. What? i 니다